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전고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5월 18일 오후 10시경 오버워치의 트위터에 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첫 번째 장면에는 도라도와 비슷한 양식을 가진 맵으로 추정되는 곳에 한 동상이 서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습을 보아하니 군인의 모습 같은데 어디서 무얼하던 위인인지는 알수 없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곳은 바로 솜브라가 어릴 때부터 해킹을 행해온 곳으로 추정되는 솜브라의 집입니다 오버워치의 손브라의 스토리 설명 영상에서 등장하였던 이곳 말이죠 이후로 등장하는 곳은 마치 종전 직후를 보는 듯한 황폐화가 된 아이엔 발데와 작전기지 같은 느낌의 아노비스가 보입니다 이후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저번에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하여 뜯어보았던 오버워치 테스트 서버 클라이언트에는 세가지의 맵이 숨어있는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연 이번 오버워치 1주년 이벤트에는 어떠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길래 이렇게 벌써 엄청난 규모가 느껴지는 것일까요? 5월 24일 정말 기대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들어 하셨나요? 오문릭의 반란이 끝난 뒤로 오버워치 ptr 서버에는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이 ptr서버의 파일에 재미난게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배틀그라운드 에 관한 이야기와 배틀그라운드 의 장르 배틀로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